오랜만에 또더시에 왔는데 오늘 1위 후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긴장하지 않는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갔어요 그 저번에 그때도 너무 멤버들 긴장도 하고 생각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너무 1등이라는 거에 부담 갖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무대하면서 오늘 컴백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운 마음 활동 때 1위를 받았던 첫 1위를 받았던 이렇게 더슈인데요 파울링으로 더시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오늘도 1리 후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원래는 기대 잘안 하고 그랬었는데 또한번 받아보니까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고 살짝 또 조금 기대가 되네요. <웃음> 오늘은 울지 않아요. 사실, 뭔가 좀 팬분들이 없잖아요. 우리 앨리스가 이렇게 카페에 같이 있었으면 은울것 같기도 했을 텐데 실감이 좀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들 뭔가 안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뭐 더쇼에서 제가 한번 정말. 어 그쵸? 제가 한번 조금 조금 울었는데. 받게 된다면 기쁜 마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아쉬운 점은 이제 우리 앨리스 여러분이 이제 없, 없다는 게좀 한편으로는 너무 허전하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한데 어떤 뭐 무대든 가리지 않고 항상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뼈가 부셔지도록 열심히 추고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울진 않을 것 같아요. 좀 웃으면서 즐기고 싶네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대 올라가려고. 음. 음. 어, 이번 주첫 번째 음악이 더쇼 더 쉬웠는데 감사하게도 저 저희가 또 1위 후보에 올라가지고 영광을 또 만약에 누리게 된다면 저희가 공약을 그때는 또뭐더 당황하고만 해가지고 공약을 했던 걸 지금 보여드리지 못했게 되시도록 그래서 이번에 진짜 이 일을 하게 된다면 또 이번에는 전보다는 좀더 제대로 된어 공약 엔딩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저희는 어, 전출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서전에 집게된 음원 음반 점수입니다. 동영상과 방송 점수 펜서전 투표 점수입니다. 여기에 생각 이에 대한 실시간앱 투표 점수를 합친 결과. 우리 앨리스 너무 감사합니다. 일이다. 아, 오늘은 울지 않을 거야. 화생. <웃음> 일이다. 네. 이제 네. 네, <웃음> 저희가 도쇼에서 1위 상을 받았습니다. 와. 이렇게 1위를 할줄 알았나요, 다들? 몰랐죠. 그렇죠. 사실 이번 이제 하울링 활동을 시작할 때 이제 앨리스 여러분들과 함께 뭔가 음악방송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좀 아쉬운 마음이 커서 그런지 네. 1위에 대한 생각을 많이 못했었는데 이렇게 네. 1위라는 상도 주시고 제가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앨리스이 아 상은 역시 앨리스를 만들어준 거죠. 아 진짜 아 멀리서들이 선물 보내주시고 진짜로 저희가 항상 보답해드려야 돼요, 진짜로. 그렇죠. 네. 이번 더쇼 1위를 어, 시작으로. 아 남은 활동 우리 더 힘내서 하자고요. 아, 네, 파이팅, 네. 네. 파이팅, 네. 파이팅, 네. 그또 우리 멤버들다 너무 고생 많았어요. 아, 네. 박수요. 와, 진짜. 정말 너무 고생 많았고 응. 진짜 앞으로 또 건강하게 응. 이번 활동 마무리하면서 네. 좋은 또일또더 많이 일어날 거니까 그렇죠. 네. 네. 좋은 일만 우리 기다립시다, 여러분. 네. 네. 네. 정말 우리 앨리스에게 저희가 보답을 네. 할수 있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빅톤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빅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사랑요 아니 마이크를 거꾸로 주셨어. 말은 해야겠고 이러니까 왜 아, 이렇게, 이렇게 된 거야.